고인물 특집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창이사 네. 찾아, 창의사 찾아오고, 비둘기 조심하시죠. 창이사 아까 지을 때도 없었어요. 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 이거 두릅이다 이거 두릅 해먹었다. 두릅 해먹었다. 시간대로 톡 사주세요. 자, 우리 고인물분들은 벌써 지금 지그대고 아. 지그 서있거든요. 근데, 누비분들 지금 정리가 안돼 있어. 아, 어떡해요. 아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안 돼. 아, 이거. 아 이거. 야, 막내, 아, 일 똑바로 안 해? 막내를 받고 있고요. 바나나보다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막내고요. 막내 라이디니까 갈통입니다. 세 번째 막내 조인이고요. 다 끝났습니다. 네 번째 막내 이막두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마그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소개할 게 닉네임밖에 없지 않나요? 도롬이에요. 2 0 0시간째 막내 <웃음> 채도사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네, 번째 코코인데 저는 풀탐이 2 5 6시간인데 약간 명예오리 명예거위 국밥이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300시간 앞두고 있는 당솔이고 당솔은 우리를 찢습니다 300시간 4천왕 중에 막내 도란입니다 3 0 0시간부터도 포스가 좀 느껴지는데? 네, 초입니다. 325시간 했고요. 1받아야 진짜 초이 나옵니다. 361시간 되가는 담비입니다. 메이드 보금 청소 500번 하시면 얻으실 수 있어요. 화이팅. 아이고, 네, 미이고요 91시간이 플레이 시간이고 300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저는 500시간 플레이한 <웃음> 구구독 유튜버고요. 오랜만에 온 이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보시다, 여러분들. 우선 방 설정 해볼게요. 어, 오케이. 440시간의 분노 조절 잘해 니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딱 16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리고 어이. 우리는 고인물 방이기 때문에 빡세게 갈 겁니다. 미션 수 최대고요. 우리 숫자 최대고요. 중비 숫자 최대고요. 아이고, 는거아 모든 세팅이 다최대입니다 우리는 고인물 방이기 때문에 음. 아, 근데 토론 시간 진짜 기네. 토론 시간도 늘렸어. 아, 이유가 있는 게 상파구나. 우리는 또 다들 증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시간 늘려왔습니다 아이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다자 한번 해볼게요 <웃음> 어 이제 막 300시간 400시간이 널렸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수상한 짓하면 그냥 썰리는거야 수상한 짓만 해봐 수상한 짓하면 은 바로 썰리는거야 다들 오, 어? 수상해? 아니지? 오케이 지잡기 미션인가? 어, 네. 그쵸 지잡기 미션인거 같고요 그렇죠자 저는 그러면은 전략을 한번 문 지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미션 깨주고요 어 문사보 쪽에서 <웃음> 어 뭐야 깜짝놀랐네왜들어오던거야 나..나 방금 썰릴뻔했어 원래 이런식으로 짱까레 틀을 주면 썰리는거거든요? 일단은 문닫기 사보를 지켜볼게 원래 자경단 역할이 문닫기 사보 지키는 역할입니다 보안관은 공장을 지키고 자경단은 문닫기 사보를 지키면 됩니다 지금 제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고 있죠 가까이 아무도 못와 오면 바로 썰리는거야 시작기 미션 할거면은 나중에 와 오늘은 수상한 행동하면 바로 달립니다 여러분들 어, 근 되게 조용하다. 고인물 방이라 그런가? 세한데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 시체 발견됐죠. 어이구야, 100시간 때다 썰렸는데 지금. <웃음> 대머리 독수리 때문에 그냥 10분 눌렀습니다. 아 은행이요. 근데 은행에 그 아래쪽 입구에 시체 있었잖아요. 최도새님 거. 네. 도란님 그쪽 시체 있지 않았어요? 아, 예, 네, 거기 수체에서 제일 가까운 분 이막도 님이었어요. 근데 저랑 제일 가까웠는데 저는 단비 님이 지나가시면서 쏘는 걸 보고 갔거든요. 오시자마자또 시체 없어졌잖아요. 단비가 누구예요? 여기 강비이 아 단비. 담비. 360에 단비가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그러면 네. 그까 그러니까 저도 뭐지 아래쪽께 터지는 거뭐지 위에서 봤단 말이에요. 은행이 안 있는데 밑에 스타치면 터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지? 은행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터지는 거 맞다. 아, 공이라고? 일단 저는 눈 앞에서 봤어요. 일단 담비님이 쓰는 근데... 걸 봤댔는데 봤으면 가야죠.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는 가야 데도... 되는 건 아니고 담비님 얘기도 나중에 들어봐야 되고요. 어들어 사람이, 나는 네,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막경이다라고 이야기수 수사가 있는... 잡았으리 고 그리고 비님 지금 한 마디도 안 하신 거 아봉 같거든요 지금 네, 마이크 아봉이거나 아봉이 아봉인 척이거나. 신거 보니까 아봉인 것싶어니아 이거 담비님이 어. 다음 턴에 종을 안 치면 오리다 보면 돼요. 일단 어. 건지면서. 아 오리어도 누를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담빈 님이 또궁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담빈 님은 도망다니고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궁기 걸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죠 음. 제가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어? 얘기해보세요 아, 네. <목소리> 네. 도라님 이번에 확실히 완전 잭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3킬이 났는데 시간상 제가 볼땐 저랑 분 계속 저 법원에서 은행까지 같이 있었고 그동안에 은행 안쪽에서 킬날때 저랑 같이 액자 쪽에 붙어있었던 거고 r 래에 킬할 때도 액자 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도라님 확실히 보셨어요. 아, 3킬 아니 근데 그거 어렵습니다. 좀... 네, 그 어렵습니다. 네, 확실하는 건 사실 문제수 없고 구구덤에. 조금의 신뢰 정도, 조금의 신뢰 정도만 확실까지는 아니고. 아닌 음, 음, 같은 오리거나. 어려이 없다. 어, 모든 병원소를 열어둡시다. 언제 하시죠? 허허 되게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 발생했구만. 1라운드부터 아주. 세명다 쓸렸어. 어? 막내도 죽었잖아. 음. 그리고 대독도 스택 <웃음> 하나 채운것 같은데. 아, 하나 먹었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먹었고. 야, 맞다. 대머리 독수리 잡아야 되잖아요. 네. 대머리 독수리 추리를 안는 아, 이거 참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저는 맞아 지키겠어. 어, 단비님. 가, 가지마, 가지마. 가면 또 걸려, 가면 또 걸려. 아, 가, 어? 가면 어? 또 걸려. 또무었겠는데 가면은 또 군기 걸릴 텐데? 단비님 암흥인 것 같아서 좀 죽었어. 물러서 계셨는데 또 암흥 걸린 거 아니죠? 제가 진짜요? 암봉 걸린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360 시간에 그 명예가 <웃음> 있어야 돼왜와기가또올 텐데 왜와 말도 해줬잖아 그러니까 어 근데 할말 있는데 네 두비님 루음 담비님 보신 분 계신 제가 산비님 아까 그 어디야 그 올라왔어요 버번으로 근데 그버번으로 어, 올라오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요 어! 맞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아니야, 저... 아봉 걸렸더라면 은 그때 음... 얘기하는 게 나았을 텐데. 맞아, 맞아. 아봉이었을 때. 이거는 얘기... 그냥 일부러 모른척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아봉, 그니까 군반 있고 변장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일단 하고 가셨거든요. 변장이랑, 변장이랑 아봉이 있다고? 네네. 2. 네. 그게 맞아도 일단은 그거를 저희가 확신하기 위해는 담배님이 달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오늘은 실수 못 봐줘. 3 6 0 시간인데 실수, 이런 실수를 한다? 봐줄 수 없어. 아, 죽여놓고서 근데... 할말 없으니까 아봉인 척하는 거 같긴 한데. 일단 학두님은 그셨다고 어, 하니까. 어, 학두님이 음. 그럼 단비님이 써는 걸 봤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단비님은 지금 맞아요. 자기 군기 걸린 척을 두 번째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단비님 의심이 가. 저도. 진짜 종을 올리러 가면 안 되겠다. 삼 시간의 플레이야. 그냥 그냥 군기 음. 걸린 척을 하는 거야. 와, 이러면 나네 이직거든. 나네 진다고 되게 투표가. 실수도 의심이 되는 거 왜? 말했잖아 내가 이거 두번 오면은 실수가 아니라고 이거 두번 오면 일부러 숨기는 거라고 아 오케이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뭐... 일단 송골매가 잡았다 그쵸? 이쯤에? 할, 나할일있어도 빨리 가야 돼 지금은 지금 제 역할이 있죠? 자경단의 역할은 뭐냐? 그늘진 뒷골목에서 문닫기 사보를 음. 지키는 게 자경단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지켜줘야 돼요 음, 약간 정석 같은 플레이랄까요? 보안가는 공장을 지키고 자경단은 뒷골목을 지키고 음 그럼 이제 연기사보와 문닫기사보 둘다 못하거든요 막아놔야 돼요 내가 알잖아 여러분들 제가 오래 걸렸을 때 문닫기사보로 더블 킬 연속해서 두 번하고 연속해서 세 번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문닫기사보가 되게 센 사보라 제가 지금 지키고 있을게요 지금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 사보가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 그렇죠 지금 이 판에 왜 사보가 안 일어나냐 싸보 하려고 가까이 가면 바로 의심을 받기 때문에 오리분들도 일부러 싸보를 안 하는 거야. 어, 싸보를 안 하는 거야. 왜냐면은 정석적인 거일 하면은 싸보 미션을 마지막에 깨. 처음부터 안 깨.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가까이 오면 썰어. 가까이 오면 썰어. 가까이 오면 썰거야. 진짜 가까이 오면 썰거야. 가까이 오면 썰어. 아니 그 어떤 하실 거면 빨리 하고 나오실래요? 줄거 있는 거안 보이세요? 아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줄게 그러면. 아, 근데 잠깐 미션 게이지가 아직 사분의 일밖에 안 찼는데 벌써 지금. 쪽에 온다고? 왜, 왜 이렇게 많아? 어 수상해? 어, 잠깐 어이이 사람 수상해 이 사람 또 왔어 어, 어, 이 사람 두번 어, 왔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야 잡은 이유가 있어 어, 뭐야. 아 이유가 있는 게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 드루미님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왜왜왜왜나 어, 어, 이거 문사문 닫기 사보하는거 같은 데 드루미님 드루미 뭐야 이거? <웃음> 아 마음대로 생각해 장이사 찾아 장이사 장이사 찾아오고 음, 비둘기 아, 조심하시고 장이사 아까 지쳤 때도 음. 없었어요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이거 드루미다 이거 드루미야 먹었다 드루미야 먹었다 드루미야 먹었다 <웃음> 와 진짜 자연스럽게 먹네? <웃음> <웃음> 와, <웃음> 야 뭐야 시체 어디갔어? <웃음> 와나딱 나 못봤어 시체! 아 이거 그 제가 분노조절 장애님을 썼 이유가 문닫기 사보를 두번 왔어 야 아닐 수도 있어 쥐잡기 미션 한 다음에 건네주기 미션 두번 했을 수도 있는데 두번 와서 썰었습니다 두번 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루미님이 시체를 먹고 갔어요 어? 뭔 네, 소리라는 이거... 거야? <웃음> 두루미님 뭐더볼게 없습니다 네, 내가 네, 시체를 네. 먹었다고? 말이 아, 말이 안 되는데. 이진 님인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저도 아, 네, 아. 아.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두루미 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시체를 먹은걸 누가 봤어요? 거기 같 어? 나도 못 봤어. 같이 님이 이거 지금 어 아마 똑같이 얘기할 거 있는데 지금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죠? 예.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마 절 달아보시면 알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선동한 거니까 그 사람 네. 다시 어차피 죽어도 네. 죽으면은 밝혀지니까. 근데... 그럼 조금 그러면... 달아보세요, 그럼. 가고, 아니면 이쿠 님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확인. 그러면은 나 말고 두루미 님본 사람 없죠, 그러면? 어, 저는 사실 코코리 님이 먹은 걸로 봤는데 두루미 님하고 하니까. 그러면 코코리 님이 맞는 아, 거 같아요? 아니 저 어? 위쪽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거기 있지 않았어요? 보기 코코 아니 죄송해요. 저 위쪽에 있었잖아요. 아니요? 이말 이거 정확하게 <웃음> 해줘야 돼요. 아니 잠깐만 학생님 이건 제가 되게 억울한 상황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저는 아니, 아까 처음 있었고 내내 내 알게 잡아. 그러면 음, 이거 음. 확실하게 볼수 있는 건 사실 이쿤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밖에 있었고 골목 안에 있었던 유일한 그럼, 사람은 이쿤. 그럼 나는 두루미니 안 잡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나도 시야에서 엇갈리는 시야여가지고 나오는 게 두루미 님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두루미니아 생각했는데 이막두 님이 코코리 님을 봤다면 은난 코코리 님이 맞는 거 같아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시야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상황이 아, 시야 되게 애매했어 코코리 그러니까... 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쿠 님이 이걸 아무도 못 봤다고? 다섯 명이 있었는데? 응 대모님 대모님 대모님 당지 누군지를 찾는 건데 음. 두루미니아 당솔 님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둘중한 둘중 분이 대수리가 확실한 거잖아요 둘중한명 지금 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벤트에 있었는데 그 황급히 위쪽 동선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코코레를 봤거든요. 아, 오케이, 저는 코코레를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저도 그랬는데도 맞... 한번 먹었잖아요, 누가. 네. 네? 그곳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좀추려서 음, 생각해서. 와, 근데 시체가 진짜 시야에 딱 가려지자마자 바로 먹었어. 내 화면에서 가려지자마자 바로 사라졌어, 시체가. 저는 아니거든요. 직공해 드릴게요. 찾아오세요. 어? 날 달아? 직업이인데? 직업이 하시죠. 뭐예요? 직업이 뭐죠? 가기 전에 말하고 가요. 대머리니까. 맞네. 아, 아니, 네. 나이스. 대머리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션이 거의 다 깨져있고 저도 빠르게 깨볼게요.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봤다, 그쵸? 렇 어, 다들 이거를 다잘 보네? 야, 뭐야. 아, 근데 방금 전에 대머리도 잘한 게 시체가 안 보이자마자 바로 사라졌어. 순간적으로 살았어 시체가 그.. 사람들 많은데서 그렇게 먹을.. 그..그게 여러분들 나 지켜줘 나 지켜줘 잠시만 죽었잖아 잠깐만 혹시 저랑 할 얘기 있으신 분 있나요? 중에 이쿠로 할 얘기 있는 분? 어, 저요 드루미니 그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오케이 오케이 도란 맞다 어떤거죠 할 얘기? 하시죠? 할 얘기 뭐예요? 이건 뭐..뭐가 하나 죽었는데? 어 맞아맞아 맞아. 법원 가자 법원, 법원. 이거 도란디 맞는 거 같아요 그쵸? 도란디 맞는 거 같아 연예인을 몰라 어아 연예인 차선딱한 번만 쓸게요 게임상 잘봤거든요 지금 전문을 밟았다? 그, 대광장에서 그늘지 뒷골목으로 가는 왼쪽 길이에요 전문이 있다는 얘기죠? 네 전문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이 숨어있어 아직까지? 방솔님이랑 같이 내려갔는데 방솔님이 오른쪽으로 갔고 제가 왼쪽으로 갔는데 밟혔어요 지금 양조장 쪽에 있던 분 누구누구예요? 양도님, 도로미님, 도라님 세 분이셨어요 네네 그렇게 세명 그러면은 초초님, 학도님, 이츠님, 최초에 이게 있네요? 전문옥자가? 학도님하고 초, 저 초초는 그 지금 땅 경찰서 창고 이쪽 동선이에요 이츠님 uh -huh. 위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행 갔다가 마을광장 갔다가 지금 경찰, 경찰서 경찰쪽이 헌차라는 거네요? 이츠님은? 그건 맞죠 이츠님 오거 <웃음> 보기는 했거든요? 마지막에 둘이 그 초초님이랑 학두님이랑 그쪽 부분에 있는 거 보긴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이지님이 그 은행 쪽에서 가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 썰고 가셨을 시간이 되고요. 저는 투자 계셨던 네. 이지님 당도 맞다고 생각해요. 야 음. 이치님 연예인이 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니 면안 나왔을까요? 살았어요. 아휴. <웃음> <웃음> 연예인은 딱한 번만 쓸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프 당했는데 모든 직업을 다 넣었기 때문에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걸 알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방금 죽은 게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키윤님 난 생각도 음. 못하고 있었어 네 맞아 맞아 맞아요. 지금 푸졌잖아요 지금 푸졌잖아요 우리 어, 연예인 랜덤으로 나왔어 안, 어 올랜덤이야 올랜덤이라 랜덤하게 나왔는데 연예인 너무 센데 지금 다 잡은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아 연예인 다파라 연예인은 빼자 또 음. 연예인 너무 세다 <웃음> 랜덤하게 나온 건데 어, 연예인은 확실히 세네 너프 먹었어도 할 역할은 한다 어 하, 1인분 아, 하는 아무도 직업이야 마, 아무도 노란 음. 님 확실한 것 같아 내가 볼때어 이거 이제 밝힐 때가 된것 같네요 소초님이랑 이막두님이 오리에요 당솔님이랑 창고 불 끄고, 여기 뭐야, 마을광장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초초님이랑 이막두님이 같이 오시면서 초초님이 썰었는데, 당솔님 시체가 사라지고 제가 신고가 됐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저 어, 소수 얘기할게요. 저는 이거 도란님이 썰고 바로 신고하시는 걸로 봤거든요. 와 이게 300시간들의 어. 맞고란가? 네, 아저전 흉내쟁이예요. 같이... 네, 그런데 뭐 그거는 저는 모르는 거고 님제내쟁이죠 우리 이저말 예. 원장 어. 초입이었고 아직 거리가 있었는데 도란님이 썰고 바로 신고하시는 걸로 봤어요. 야, 그 이거... 말에 저도 하나 할수 있는 게 저는 그때 싸우고 끝나고 초초 언니 뒤를 따라갔거든요? 응 따라갔는데 이제 그거를 저도 같이 봤어요 어 근데 일단 좋습니다. 우리는 그 아까... 화면을 몰라 아니, 아니 이거는 충례생이클립거든요 아까 안다는 캐고가 장솔님이에요? 아니요 저요 아님이예요 아니 거기 안돼 <웃음> 여기서 갑자기 암살자가 나타난다면? 암살자 <웃음> 나타난다면 <캐거는 웃음> 내가 하나 빼줄게 야 이거 지금 공기반장은 몰라도 전문업자랑 전장 술석까지는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렇 어. 그러면은 일단 초초님 전문 업자는 맞거든요 제가 당솔님 의심돼가지고 이제 저희 더블킬 해야 돼요 라고 말하려는 찰나에 초초님이 이막두님이랑 더블킬을 노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저... 신고를 하셨잖아요 저도 한마디 하자면 초초님이랑 이막두님이랑 서로 변명해 주셨거든요 아까? 맞아 둘이 너무 같이 다녀 지금 오리 느낌처럼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했는데 그래. 음. 오리어서 붙어 다닐 확률도 있다고 봐. 그건 변명이었던 게 아니라 같이 있었잖아요. 그린크였어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봤다고 역으로 이박두님 타라봐. 아데 아니면은 이게 정체가 공개가 되니까. 아니면 님들 역으로 이막두님 타는 거 어때? 아니야 역으로. 순수할 수 있긴 한데 초초님 전문업자가 확실하거든요. 잠시만 잠시만 나나이막두가 맞는 거 같아. 왜냐면은 아니야 나 송골매도 잡고 아니야 막고라를 남겨도 아니, 이유가 있어 이거 꼬이면 안 돼요 꼬이면 아, 안, 안 아니, 돼요 도란님 가야 돼요 도란 아닌데 돼요. 돼요. 아니 도란님 근데 형네랑 깠으니까 나머지 두 분도 까봐요 그럼 아이고 아야지. 다, 다 꼬였네 어떻게 세 명이서 가면은 뭐야 이거 헬. 직업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전문 킥을 누려가지고 내가 미션 하면 될거 같은데 빠르게 싸벗게주고 막고라가 이제 서로 서로가 서로가 다 썰었다고 하는 게 막고라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썰었다고 아. 그니까 방금 전에 이제 도란님은 초초님이 썰었다고 그랬고 초초님은 도란님이 썰었다고 그랬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둘다 의심이 돼아 내가 미션 깨면 되는데 일단 표 모으긴 해야 돼 표를 모, 모으자고?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저 한마디만 해볼게요 제가 왜 이막두님을 다는 거냐면요 도란님이랑 초초님이 어차피 1대1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리가 두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달면은 바로 끝나 게임이 근데 만약에 이막두님을 달았어 그럼 어차피 도란님이랑 초초님이 어차피 맞고나 남아있어 오, 어, 아니 뭔 느낌이죠? 어차피 대이냐 나는... 그러면 또. 그 근데 그게 합필왜남 남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그 이게 뭔 걸로 자기 직업 잖아요도요예 그래야 돼요. 어떻게요? 사님 직업을 공개해 주세요. 공개. 저관입니다 조류관 철자? 아이 학교님은? 저는 일반 거예요. 이게 0 시간이야. 알아. 아니거네 도도새 안이시는데 예. 그래 직업이 더 그래 그래 체크돼 있으면일반고위가 그럼...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잖아. <웃음> 근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나 진짜 손골 내도 잡고 대머리스도거열 심히 했어. 아, 오리니까 직립을 아, 잡아야지. 공단해요. 100시간 더 먹고 진짜 와. 곤란하다고요곤란해요 <웃음> 정말 이런 시기는 정말로. 아, 근데 이막도 님 도도새라서 오리를 감싸 준걸 수도 있잖아요. 확실한 오리인 초초님을 잡아? 중립이 내시라서 확실한 오리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초초님이랑 이막두님이 계속 붙어다녔어 둘이. 네. 어 둘이 지금 한이삼 라운드째 붙어다니는 걸로 봐서 서로 오리 같거든.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초초님이 초초 그 수도 있는데. 거의 아, 오리 연인이고 학두님이 거의 연인일 수있죠 아니 잘 들어봐봐요. 리스 캡슐리, 너희 링크된 거딱두 번이에요. 이때까지 가면서두 그럼... 번이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 모든 게 저랑 초초 언니가 다 같이 했다는 걸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박두님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저요? 전 도란님이에요. 전 봤어요, 진짜로. 아이고. 나. 거리두 명이 난... 한 명은 모는 거 봐. 어, <웃음> 두 명이 한번 모는 거 같아. 네, <웃음> <야>, 이거 <웃음> 이쿤님. 저는 초초님 갈게요. 아, 일단 이거 아니면 이쿤님이다. 나. 나 계속 몰았어, 이쿤님. 난다 이쿤님 찍을이쿤 최소 중립이고 거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왜오 도란님 마카는 연예인을 몰랐어? 근데 본인이 잘 봤대 말이 안 돼. 초태님으로 뭐라 해요? 아, 나 학두님 같아. 초태님 전문업자라서 괜히 위험해져. 잘못 달면은 아 어떻게 될까? 아 까봐 몰라. 열어봐. 과연 그의 정체는? 열어봐. 뭔지 모르는데 열어봐. 과도제예요? 아니야 나오 거위야. 어 나이스. 와 맛있어. <웃음> 나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웃음> 이런 거 갑자기 사람들이 나나 도둑이 도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웃음> 둘이 붙어다닌 게 페인이었어. 마지막에 우리 둘이 붙어다닌 게 페인이었어. 우리 아니, 고인뿌리야. 어난돌려어 <웃음> <와>, <웃음> 마지막에 붙어다면 당연히 오리지.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잘했다. <웃음> 우리 팀 잘했다. 아 진짜 고인물 세탁기 맞아. 그만 돌려 <웃음> 어디러워더 <더> 무서워요 <웃음>